유자아 오늘 저좀 하얘졌다. <웃음> 아유, 귀여워. 놀른다나 인사도 못하게 하네. 많이 컸네또책 다는 애네? 그보다 지금 강아지가 더 관심 있어. 아 반겨. 근데... 저 <웃음> 점프해서 오네. 너 냄새 맡아봐. 너 밖에서 잘짖잖아 응? 유자 귀가 짧아지니까 그 갈색 털이 아예 없어졌네. 그치좀 굳지 응. 지금. 아예 하얀가지 <웃음> 됐어. 네 거야? <웃음> 오. 오. 옛날에는 짖지도 않더니 재밌 짖었어? <웃음> 이제 제로인도지으면 쫄거든 유자야 <웃음> 먹힌다 <웃음> 와 유자 컸다! 으르렁거리는 게 유자야 먹혔어 응? <웃음> 그래 유자가 좀짖지니까 이게 뭐가 된다 됐네 응. 오, 아빠한테 신기하다. 다른 강아지가 있으니까 진짜 오, 성격이 이렇게 변하는 게 신기하다. 얘잘 지죠? 그래도 저번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. 둘이 어, 뭐하냐? <웃음> 오, 오, 오, 오. 그 재롱이는 좀 짖는 애들한테 응. 막못돼얘 예, 이렇게 오랫동안 꼬리를 들어 근데 <웃음> 재롱이는. 드롱이잖아 음. <웃음> 꼬리 음, 이제 양전하네좀 됐어. 됐어 좀 됐어 응? 잘됐어됐어 <웃음> <웃음>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<웃음> 기다려봐, <웃음> 기다려봐. <웃음> 자 엎드려. 엎드려 엎드려. 엎드려 엎드려. 엎드려. 아, 엎드려. 아니, <웃음> 아니 얘들아. 어 엎드려. 재룩이도 엎드려. 기자내 어. <웃음> 이거 뭐야 있어. <웃음> <웃음> 이자야너 그러면 못살아남아 먹어 <웃음> <웃음> 야, 야 그리고 그래, 죽꼭하더고아 <웃음>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결국에 재료 다 먹었어 <웃음> 그것도 안겨 <벗겨. 웃음> 아유, 대단하다, 빅제롱. 빅제롱 대단하다. 제재롱단하롱 진주, 이모가 <웃음> 왜 진짜? 진주, 이모가. 진주, 진주, 진주, 진주, 진주, 진주, 진주, 진주, 진주, 고모가 주 진주, 만든거야 진주, 진